예, 이제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죠. 자, 점점 많이 들고, 이제 농약도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다가옵니다. 고도성 농약에서 저도성 농약이 바뀌면서 약효가 그야말로 형편이 없어요, 지금. 자주 쳐야 되고, 많이 넣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살균제, 살충제, 두 병, 전착제 이렇게 되면 한번 약치는데 스물단 말에 10만 원이 날라갑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생활을 갖다 31년째 하고 있으면서 한 15년 전서부터인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, 또 오셨네? 왜또 왔어. <웃음> 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아 이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가다 보니 가다 보면 이 노, 농약을 못쌓 쓰는 농민들이 많이 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요즘에 들어선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농약을 농가가 직접 만들어 쓰는 일을 한번 내가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그렇게 해 왔는데 운 좋게도 제가 화학 농약 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농약들을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.